이름 최지인 나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스무살 한창 대학생활에 적응해 낭만을 부어라 마셔라 할 20억번 새내기 여야 하지만 그놈의 코로나가 도대체 뭔지 강의실 한번못 들어가 본 비율의 새내기를할수 있다 사실 나는 모두 기억한다 처음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친구 사귀는 법은 어렵지 않다 친구 사귀는 법이요? 그게 뭐 어렵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딱 한가지만 잘하면 돼요 밝게 인사하기 웃는 얼굴에 침못빼는다잖아요 아, 개강하면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m t 도 가고 싶고 동기들이랑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타고 싶고 맞다! 특히 동아리 활동! 강의 시작 전인데 다들 친구 있나봐 나 혼자 앉아있어 난 이미 혼자 중. 어 전공책 두고 왔는데 책 빌려줄 친구도 없어 옆자리 사람한테 같이 보자고 해 뭐라고 하면서 말 걸어? 친구 사귀는 법이야 그게 뭐 어렵나요? 밝게 인사하기 없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잖아요 아 이거 봤어? 이게 뭐야 <웃음> 진짜 재밌어 왜 <웃음> 이런 걸봐 내가 재밌는 줄 알았는데 뭔데? <웃음> 하지만 재밌어 저기 안녕? 누보세요 있나 보다 아니야 없는 얼굴에도 침 뱉을 수 있는 사람 안녕, 너네 이름이 뭐예요? 어, 안녕? 어, 제이슨 왔어? 어, 안녕. 네. 뭐하러 왔어? 공부하러 왔어요. 음... 그때... 한국 공부 많이 했어? 어, 아니, 네. 저안 <웃음> 했어요. 음. 근데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한말 공부하겠습니다. 어... 요즘 좀 어? 안녕하세요 타면. 선배. 어, 안녕. 선배? 네, 조금 어려워요. 모르는 거 있습니다. 들어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마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저기압이야? 내가? 응. 말 걸면 죽인다고 얼굴에 쑤여 있어. 아닌데 나 오늘 기분 좋은데 이상하네. 정복서 아, 봐. 보는 얼굴에 침뭐 내는다잖아. 알겠어. 슬프지 말고. 나는 not sure. I'm 학교 앞에 u r e I'm 계 o t s u 어딘데? m not s u r 토 i 토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이 누구지? 네. 신입 동인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맞다, 맞다. 우리 동아리 지원하려고 오셨구나. 지원서 가져오셨어요? 네. 아, 오케이. 막 작성하려 그랬는데 내가 방해했구나. 그래서. 가 도와줄게요. 자. 케이. 이름이? 최지인이요. 최지인. 최진, 무슨과 몇 학년? 컴퓨터공학 스무 살세 넷인데요. 컴퓨터공학과? 우리 동아리에는 컴퓨터공학과 많은데 잠시 이 언어와 공학의 조합이라 이거거든. 이 언어라는 게 말이야, 잘 들어. 이 언어라는 게이 공학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야와도 잘 어울린다. 그 나중 에 회사 갈 건가? 회사 갈 거잖아. 나중에 회사 갈때 지원서 쓸때 뭐 자소서도 몇줄쓸수 있고 이것뿐이면 또 내가 말을 안해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뭐 콘텐츠 만드는 거 좋아하나? 콘텐츠도 만들고 인도 보고 꿈도 따고 꿍먹고 알먹고 그런데왜 나갈 수없 계속 물이 해. 여기 신입부 들어와요! 어. 자 여기는 최지인 컴봉과 새내기? 우리 동아리 관심있대 아니 저는... 어? 아까 나랑 인사했는데? 맞죠? 고마워. 나도 신입생이야. 뭐야? 신입보원끼리 벌써 지금 해진 거야? 누가 신입인데? 회장! 선의의 옹호자 인구의 채1도 되지 않습니다. 깊이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절대 게으름을 피우는 법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로고무이 필요나, 대답스러우신다을 받아 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나, 너는 어떤데 mp mp? hey you guys not to brag but I'm kind of a debater who loves debating and as it turns out I have the same ENTP personality type as uh, Mark Twain and Thomas Edison. I knew it were the best. <laughs>